어.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혜성님 네. 매력이 넘치시기도 아 하고 음 지혜님 1위 0위 어? 아 <웃음> 16일에 방송된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아들과 아빠 특집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아빠 같은 사촌형과 함께 출연해 유쾌하고 통쾌한 감동의 무대를 꾸몄는데요 박지현은 지난번 태연 차트에서 자신의 순위가 1등에서 진혜성에게 밀려난 이유에 대해서라도 알고 싶다며 미련을 내비쳤습니다. 결국은 박지현님이 태연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말았네요. 제가 1등이었다가 해정 형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네.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 진혜성처럼 네. 맞췄잖아. 해정이야 혜정이 저... 네. 여기 두 명잖아. 아깜짝이다 계속... 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 네. 아니 두 분도 매력 있잖아요. 네. 진혜성님 매력이 넘치시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못 이겨요 네. 진혜성씨 랭킹이 아직 그대로 있나요? 지금 1등인데요? 그러니까 뭐 박진혜씨 1등이에요? 지혜님 1위 어, 그럼 진혜성, 진혜성. 몇 위예요? <웃음> 네, 1위 위에 있나 0위 <웃음> 네, 박지현입니다박워혜 시작. 시작 역전 선점쇼 <웃음> 두분 들어가시기 네. 바랍니다 태어난 삼촌 지금 몇 등?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안되겠습니까? 또걸려 아까 6등이었거든요. 진해성 아까 상주 10등 10등으로 떨어지. 1등. 그리고 아. 0등. 아. 0등. 0등 1등. 개성이 아. 아. 아. 아. 아. 이겼다. 오케이. 진해성 그 10등. 오케이. 0등이다 아,